그래서 한이 역할을 맡았던 배우 박효은입니다 해피버스데이에서 이모 역할을 맡았던 배우 장용웅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조세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조정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하루에 은채 역으로 출연했는데요. 홍현이월드 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촬영 전에 특집 연습한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네요 에너지! 빵! 네. 빵! 개판 오븐전 이라고 네 어? 이게 뭐야? 였던 것 같습니다 <웃음> 막자 직거래입니다 아주 두근두근 거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작품 인것 같습니다. 알록달록함이 아닐까. 그래서 그 부산의 호촌마을의 너무 예뻤던 풍경 그리고 그 하루 동안 벌어지는 일들이 어떠한 알록달록한 색깔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무궁무진 38기. 무궁무진 38기. 무궁무진 38기. 무궁무진 38기. 무궁무진. 38기. 무궁무진, 38기. 무궁무진? 아카데미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